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신규 영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암약의 구원자 방랑자 도나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라그나르코 스페셜 스텝업이죠 아, 어, 난또 이게 라그 나온다고 해가지고 라그 되기 또더 세지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 보시다시피 늑대 마술전 정령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도나르 필살기부터 그, 아, 버스 크당, 예. 기존에 도나르 피사기와 같구요. 자, 개성부터 보면 개성. 구원의 손길, 스콜과 하티, 마수전. 이 늑대 마수전 하다가 내가 진짜, 진짜, 어, 내가 일상에서 진짜 쌍욕을 몇번 뱉었다니까? 한두 시간 동안 드라이 막 하다가 머리 막 지끈지끈 하는데 막이층못 깨고 있고 이럴 때는 정말 핸드폰을 뽀개버리고 싶은 정도로 성질 나더라고. 근데, 어, 그도 그렇게 스쿨과 하티가 겁나 단단해요. 그냥 진짜 개 짜증날 정도 단단하거든요. 근데 개성이 이렇게 나왔네요. 스쿨과 하티 마수데 너무 열받았나 지금. 제가 <웃음> 미안합니다. 스롤과 하티 마수전에서 자신이 필살기로 주는 피해가 200% 증가. 아, 200% 증가한 뒤, 아군 영웅이 단일 공격으로 적군 공격, 어, 적군에 주는 피해가 30% 증가. 그리고 피해를 3회 줄 때마다 모든 아군 영웅에게 3턴 동안 공관 40% 증가.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딜이 박힐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깨는 사람, 깨는 사람은 진짜, 하여튼, 봄이나 이런 이제 극상류의 이제 랭크들은 깨긴 깨거든. <웃음> 딜이 안 박혀. 그걸 깨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제 딜이 좀 박히겠다. 이런 느낌이고, 어, 폴 토네이도. 야, 1번 스킬입니다. 단위 적군으로 자세해제, 자세해제 중요하죠. 그 자세 그 옆에 그 자세, 늑대가 자꾸 자세 잡아가지고 딜안 들였는데, 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자세 잡고, 풀면 또 자세 잡고, 이랬 하는데, 어 자세해제하고 두턴 동안 자세 스킬 아예 불가능하게. 야, 너 자세 잡지 마. 너 죽는다, 이 자세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 유난히 열받아, 이제. 어, 근데 늑대의 생각만 하면 막 속에서 막 진짜 막 게임을 하는지 막 바람이 생기는지 진짜 막. 제임피스트 다른 적군 공격이 450프 필해주고 필각 색칸 오, 예, 좋습니다. 필각끼고 이제 필살기입니다. 다른 적군 공격이 385% 약점 피해. 오, 약점 피해 세배 증가인데다가 자기 필살기는 아, 어, 200% 증가니까 뭐 상당한 비싸게 나오겠네요. 예, 정의를 실현하자, 자 늑대를 좀뽀수자고 마. 자승가 자, 근데 아, 약간 걱정되는 거는 어,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딜이 바뀌는 느낌일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도 이걸 넣어야, 그, 아 이제, 야 이제 딜 나오는데 이런 정도지? 뭐 이거 넣었다고 뭐 늑대가 죽겠어? 그 미친 늑대가? 그런 정도고요 0.5% 확률이고, 뭐, 라그 쪽 캐릭터들 쫙 이제 이번에 라인업에 쫙 나오긴 되네요 야, 데스피어스 엔는 여기서 왜 끼었니? 눈치 없지, 너 지금. 어? 저 라그 쪽도 그냥 뭐다 나오는 건아니고요 라그 요 정도. 어, 라그 다이언 있네. 라그 다이언 성물 만들어주면 겁나 좋거든요. 인마 성물 만들어주려고 늑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인마 성물 만들면 이 덱이 지금, 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요거 만들려면 늑대를 잡아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 모자 뭐 스텝업 뽑기라 가지고 여러분 좀 쉽게 좀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 10 스텝에 확정 획득이니까 좀 쉽게 뽑을 거고. 어, 필살기 업도 좀 해야 되나? 이거 3층 깰려면? 좀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 필살기 업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 저 아니, 아저 뭐지? 지금 늑대 아니 나는 이제 야 솔직히 말해서 성물도 성물인데 이제 늑대 그 자서 그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그런 감 진짜 그런 감정으로 정말 내가 한번 뽑기를 내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봅시다.